기도하는 게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는 저는 관심이 애초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육바라밀에 맞으면 된 거죠. 육바라밀에 맞는 행을 하면요. 뭐라도 좋은 가보가 옵니다. 여러분 염불만 하셔도 좋은 가보가 옵니다. 진짜 뭐할게 없으실 때는요. 마음이 심란할 때는요. 나마하미타불이건 본인이 좋아하는 신의 이름이건 부처의 이름이건 집념해서 외우세요. 엉뚱한 생각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좋은... 그 염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위대한 분들의 이름은요, 뭔가 가피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요 그래서 예전에 봉호 선생님도 옥추보경의구천응원대서 보아, 내성보아 천전이 거기선 하느님이잖아요. 도교의 하느님. 그걸 열심히 외는 그, 아마 제자 중에도 그런 거 외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공부를 계룡산에 사는데, 한참 공부하다가 내려오는데, 산에서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나무, 나무에 나무 걸려서 살아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쳐놓은 내성부하천을 자꾸 외더니 그래도 뭔가, 뭔가가 뭔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도와주는 뭔가가 있어. 그런 거 뭔가 우리가 집념해서 카르마를 만들어내면요. 뭔가 과보가 있어요.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 재짓는 거 아니면 염을 자꾸 하세요. 성공에 대한 염도 하세요. 재짓는 거 아니면. 다만 양심분석해서 항상 더 남과 나 모두에게 이롭다는 거를요 스스로도 확신하고 우주도 설득시키면 더 효과가 좋겠죠. 요건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라는 확신을 본인이 갖고 계셔야 되고 우주에다도 내 양심에다도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 우주도 그렇게 생각하게 내가 삶을 그렇게 살면서 하는 기도는요 훨씬 힘이 큽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가족이 이제 누구 하나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우주에다 또 이렇게 기도하죠. 하느님. 저저 저 가족이 무너지면 저일 못합니다. <웃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네요. 하고.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죄될 말은 없잖아요. 안 돼도 그만이고.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이 가장 최선책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고하는 거죠. 이걸 깨워서 하면 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깨워서 하지 않으면 애고는 의심이 안 사라져요. 깨어서 한 거는 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애고가 더 안심합니다. 뭔가 전달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는 것 자체로 이미 좋아요. 힘이 나요. 하느님이랑 전화 한 통화라도 하면 좀 힘이 나시지 않을까요? 지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만 해도 하느님이 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이 말만 해도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애고는 그런 게 필요해요. 참나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에고가 힘들어서 우리가 못 가는 거지 뭐 참나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뭐참 참나가 모자라서 우리가 공부를 못 합니까? 에고가 모자라서 못하지. 모자란 에고를 참나를 담게 만드는 과정이 공부인데 별의별 수단을 다 써야죠.